이거는 쌀 전용 냉장고입니다 식기세척기는 여기 에 있습니다 오픈발코니가 있습니다 오픈발코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추채널입니다 자 오늘은요 반포레미안 아이파크 3 4평 A타입을 둘러보겠습니다 방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이 신발장이고요 두칸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쪽에 전신거울 하나 있고요 아 여기 그리고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돌아서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전체적으로 확장되어 있어서 발코니는 없고 옆에 빌트인 옷장이 있습니다 공간 잘 살리고 있어요 여기 행거 있고, 밑에 수납칸 이 있고요. 여기는 두 칸으로 행거 있고, 아주 크게 밑에 수납장 있습니다. 나가서 화장실에 보실게요. 욕조는 없고,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거울이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수납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렇죠 돌면 거실이 보입니다. 자, 제가 서 있는 곳이 쇼파, 놓는 자리고 쇼파에서 바라보는 거실 등 아주 멋있게 디자인 되어 있죠? 등이 이렇게 장학형으로다 되어 있어요 위 옆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끝쪽에서 바라보는 부엌 쪽 뷰입니다 불키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왼쪽에 시탁등 있고요 밑에 시탁 놓는 자리고 그 그렇죠? 디귿자 구조입니다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아주 효율적인 부엌 구조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거는 쌀 전용 냉장고입니다 쌀 전용 냉장고 식기세척기는 여기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븐 있고 가스레인지 후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전기스토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싱크대 있습니다 싱크대 앞면으로 이렇게 창이 하나 되어 있고요 환기시키면 되고 옆에 TV 있습니다 현관 컨트롤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다용도실인데 여기도 간단 조리를 할수 있게끔 보조 주방이 있어요 가스 스토브 있고 그 다음에 미니 싱크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 앞에도 창 하나 되어 있고요 위에 수납칸 수납칸 선반이 있고요 밑에 이제 세탁해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빌트인으로 김치냉장고가 이렇게 있고요 그 오른쪽에 냉장고 놓는 자리입니다 여기 여기 냉동실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위이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하나 더 있고요 아, 아트워드 멋있습니다 작은마 앞에는 이렇게 팬트리가 하나 있습니다 수납칸으로 쓰기 아주 적절합니다 돌아서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발코니가 있습니다. 오픈 발코니. 나가서 이제 티 테이블 여기다 놓고 티 마시면서 있어도 좋고 여기 위에 이렇게 다 막아져 있어서 비 걱정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조등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나가서 안방에보였습니다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안방등 아주 멋있게 되어 있어요 천장이 그리고 빌트인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위에 빨래 행거 할수 있는데 있고요 자몇 칸일까요? 하나 둘셋넷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칸이 있고요 아주 널널하죠? 그 다음에 드레스룸의 화장대입니다 화장대 위에 수납칸 여기 잘 되어 있고 여기 위에 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수납칸 잘 되어 있고 화장품 놓을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들어가면 드레스룸 약간 팬트리 같은 느낌으로 드레스룸 되어 있어요 행거 다 있고요 환기시킬 수 있게 창도 다, 창문도 도다창 있고요 자, 이 왼쪽으로는 에어컨 실외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방 화장실입니다 위에 비데 여기 욕조가 여기 에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에 거울 도같이 열면은 위에 수납공간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 어, 레미안 아이파크 방 3개 하나 둘셋그 다음에 화장실 2개 구조였습니다 어,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